안녕하십니까. 윤학기도 유니폼 관장입니다. 여기는? Uh, hi, I'm Maddy. m a d d 아, 먼저, 어, 여, 아, 오늘은 어, 제가 목감하기법에 두 손목에 한 손을 할 겁니다. 하는데, 먼저 처음에 설명을 어, 한, 어, 영어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짧게. 제가 능력이 그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말로는 조금더 자세하게 가겠습니다 okay. so, so now, about two hands on one hand okay. oh, which technique? 목감아목감아 we did last time yes same we did last t i s a m i ok a y okay, this is two hands on one hand I call it two hands on one hand because she grabbed my wrist with her two hands and that's why I said two hands on one hand right? I mean, you, it's right yeah t h r i s why I'm easy to call it right? okay there's no space for my move my hand tightly please okay if she grab my hand very tight I can t move no space I can t move my hand that's why I need the space for move my hand. How? Extend the finger like this, and push out a little bit. So when I push out a little bit like this, see? Here is the space. I made the space. Here and here. But then I can move, okay? And turn like this, and grab a wrist. and twist a little bit and now step behind over here this way The other hand grab her leg I'm gonna turn around and also pull her arm and head too this way and now leg over her hand this way and slide up to Under chin with my upper arm and push up and step forward and push down the leg. I'm gonna explain again the twist on one end. This is twist on one end. First, extend my finger and push forward a little bit like this, not straight. Uh, maybe a little bit front corner side this way and see and now I made this space here I can move my I can move my hand and turn and grab her wrist twist twist means like just break balance and step behind the h o with my back foot here and stand for back side In other hand grab her neck and turn around and also pull her arm and head t o this way keep close her head my shoulder and left over hand and arm goes up to under her chain push o e r her c h i n 자, I'm g 음 okay, i n g to explain again i Korean.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지게, 가 지게란다. 어, 목감아 비법에 상대가 두, 손에, 두, 손, 음, 두 손으로 제한 손목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 이것을 두 손에 한 손이라고 말 합니다. 두 손에 안성 상대가 이렇게 두 손으로 딱 잡게 되면은 꽉 잡게 되면 상대의 손바닥이 내 손목에 두 개가 다 밀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손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내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상대가 잡은 이 손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손을 쫙 펴고 자, 펴면은 제 손목이 약간 부풀어 오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살짝 앞으로 밀어주는데, 이때 밀어줄 때 바로가 아니고 약간 대각선, 사선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기 공간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 있는데, 이렇게 미니까 상대가 잡은 손이 살짝 늘리면서 공간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이 손은 꽉 잡아도 이 손은 100% 힘을 못 준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원으로 돌리면서 상대 손을 잡고, 손목을 잡고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틀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네.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상대가 이렇게 계속 잡고 있다.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일단 잡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고 내 발이 상대의 뒤편으로 들어가면 요 여기서 상대의 뒤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목강아지법에서 상대를 던지려면 일단 상대를 잡고 돌려야 돼요. 돌려서 상대를 던지는데 내가 상대의 뒤편에 서지 않고 이 옆에 이렇게 서면은 옆에서 도 이렇게 돌리면 실체적으로 상대 돌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간혹은 음,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걸 보긴 했어요. 잘 안될 겁니다. 상대 뒤로 와요. 뒤에 있어야만 이 상대를 다루기가 쉬워요. 중심으로 들기다. 자 상대의 뒤에 섰다. 반대손은 상대의 목을 딱 잡고 그리고 상대 팔과 이 목, 즉 상대의 머리를 내 어깨 쪽으로 붙이듯이, 당기면서, 중심을 움이듯이 당기면서 이렇게 돌아주니다 그리고 잡았던 손을 놓고 쓸쓸 올리면서, 내팔 위쪽, 밑쪽, 위쪽을 상대의 턱 밑에다 붙이고, 상대의 턱 밑에다 붙이고, 상대의, 턱, 턱 밑에다 붙이고, 상대의 얼굴을 살포시 이렇게. 감사드시 해서 턱을 들어 올리고. 반대손은 계속 높기에서 같이 밀어주면 좋습니다. 이 손은 밀어주고, 들어 올리고, 자, 밀어주고, 아, 자, 들어 올리고, 밀어주고, 발라가는고던들줍주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하나, 손펴고 둘, 살짝 밀어주면서, <웃음> 앞으로 쉬면서, 대각선으로 주면서, 원으로 돌리면서 상대 손목을 잡고, 은나, 은나도 깊게. 자, 은나 깊게. 자, 이제는 지금 상대가 잡고 있는 겁니다.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잡아, 잡아줬다. 그 다음 발 뒤로, 상대 뒤로 가서, 반대손으로 상대 목을 잡고, 상대 팔과 목을, 목을, 얼굴을 내어깨 쪽으로 당기면서 뒤로, 저, 뒤로 전환을 하는 거죠. 전환. 했다. 자그 다음에 내가 이 손을 나왔어. 그 그런데 이 손을 나왔는데 상대가 계속 잡고 있다. 상관없어요. 잡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요. 틀리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면 됩니다. 아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그, 같다. 그지요? 라잇. 데싱 합발? 예? yes. 아 um, 이상. 감사합니다. <웃음>